안녕하세요. 이번에도 키티님과 펭수님이 함께 논어를 읽기로 하였습니다. 논어는총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2 6편니다 20편입니다. 26편. 16편의 이름은 양화입니다. 양화는 몇 절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2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화가 뭐예요? 양화는 사람 이름입니다. 첫 구절에 나와있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이 영화편에는 신하들의 지나친 권력과 소인과 군자와 소인 옛날과 지금의 차이 예와 악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등 잡다한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총몇 절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어이. 26절이요 네. 1절 읽겠습니다 매니저, 네. 매니저, 아까 전에도 불렀으면 왜또 불렀어? 아 함께 양화를 읽으려고요출연연는 준비했지 저번에 안됐으니까 네, 출연연은 마스크를 준비했어요 마스크 보여드릴까요? 어,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음. 아니에요 뭐안 보이시죠? 제가. 시청자 한볼수 있어요. 자, 시출연율을 응?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자, 1절 갑니다. 양화가 공자를 배우고자 하였으나 공자가 만나주지 않았는데 공자에게 돼지를 선물로 보냈다. 뭘 선물로 보냈다고요? 돼지요. 공자는 그가 없을 만한 때를 노려 그에게 사례를 하러 가다가 도중에 그를 만났다. 그가 공자에게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내 당신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배스로운 능력을 품고 있으면서도 자기 나라를 어지럽게 둔다면 어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정치에 종사하기 좋아하면서도 번번이 기회를 놓친다면 지혜롭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날과 다른 지나가 있고 세월은 나와 함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나도 장차 벼슬을 할 겁니다. 이 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네. 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음. 키티님 사람 누구야? 키티님입니다 키티님 제티. 음. 키티님 펭수님 같이 함께 공자의 논어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2절 갑니다 음. 본성은 서로가 가까운 음. 것이지만 습성이 서로를 멀어지게 한다 본성은 서로가 가까운 것이지만 습성이 서로를 멀어지게 한다 3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윗급의 지혜 있는 사람과 아랫급의 어리석은 자만은 바뀌지 않는다 위에 있는 지혜 있는 사람도 안 바뀌고 아랫급의 아래, 래아 어리석은 자만은 바뀌지 않는다 둘다안 바뀌는군요 4절입니다 공자가 무성에 가서 현악기와 노래를 들었다 공자는 빙글에 웃으며 말하였다 달을 잡는데 어찌하여, 어찌하여 소 잡는 칼을 쓰느냐 닭을 잡는데 어찌하여 소 잡는 칼을 쓰느냐 자유가 되고하였다 전에 제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르기 쉽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얘들아 언의 말이 옳다. 아까 한 말은 농담이었다. 흉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오절입니다 매니저 펭장실 갔다올게. 아, 네, 그러세요. 공산불... 요가 비를 거점으로 반란을 익히고 초청하자 공자가 가고자 하였다 자로가 언짢아 하며 여쭈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두분 어찌 반드시 공산시에게 로 가야합니까 안 가세요 공자가 말하였다 나를 부르는 사람이라면 어찌 부질없이 그러게 되냐 만약 나를 써주는 사람만 있다면 나는 그 나라를 동쪽의 주나라로 만들 것이다 6절입니다 자장이 공자에게 어짐에 대하여 엽주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 가 다섯가지를 실천할 수 있다면 어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을 엽주 고자 합니다 다섯가지가 뭔지 말해주겠습니다 공손함 너그러움 신용 민첩함 은혜로움 이다 공손하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너그러우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신용이 있으면 사람들이 신임하고 민첩하면 공적이 있게 되고 공적이 있게 되고 은혜로 우면 사람들을 부를 수 있게 된다. 네. 네. 화장실 갈게. 네, 화장실을 잘 다녀오시네요. 잘 다녀오세요.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인데요.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어짐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천하의 다섯 가지를 실천할 수 있다면 어질 수도 어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을 욕축고자 합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합니다. 공손함, 너그러움, 신용, 민첩함, 은혜로움. 공손하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너그러우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신용이 있으면 사람들이 신임하고 민첩하면 공적이 있게 되고 은혜로우면 사람들을 부릴 수 있게 된다. 칠절입니다. 필이 초청하자 필리 초청하자 언제 네? 끝나? 26절이니까 이제 7절이 도달했어요 26절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다 읽어? 네다 읽겠습니다 아이고 같이 읽어봅시다 자, 필 필리 초청하자 공자는 가려하였다 자로가 말하였다 전에 제가 선생님께서 들은 말씀인데 선생님께서 들은 말씀인데 직접 그 자신에 대하여 좋지 못한 짓을 하는 자들 틈에는 군자는 들어가지 않는 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필이어 바뀌셔버렸네 아니군요. 필힐은 중모를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선생님께서 가시려 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게 말한 일이 있다. 굳다 하지 않겠느냐 음. 갈아도 얇아지지 않는다면 희다 하지 않겠느냐 검은 물을 들여도 거머지지 않는다면 내 네, 어찌 바가지란 말이냐 어떻게 매달려 있기만 하고 남에게 먹여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재밌죠? 아니. 예 8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너는 여섯 가지 덕에 따르는 여섯 가지 폐단에 대하여 들은 네. 일이 있느냐? 못 들었습니다. 거기 안거라 내가 말해주마. 어질물 좋아하되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어리석은 것이다. 알을 좋아하되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방탕해지는 것이다. 신의를 좋아하되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남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잠깐만 네? 폐단이 뭐야? 폐단이 어, 잘못됐다는 거죠. 아하. 네. 정확한 뜻은 네. 뭘까요? 먹을 거 있어? 음. 급해다 나무네 먹을 거 있죠? 먹거 없어요. 알겠어요막 공부를 먹으세요. 네 글을 먹습니다. 글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먹고 있잖아요 지금. 정직을 좋아하되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급해다는 박절해지는 것이다. 용기를 좋아하되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급해다는 난포하게 되는 것이다. 강한 것을 좋아하되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급해다는 과격하게 되는 것이다. 이구절들다 밑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거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 구절입니다. 얘들아 왜 시경을 공부하지 않느냐? 시경의 시들은 공부를 안 하지.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그렇군요. 공부는 왜안 해? 발전되려면 공부한답니다. 여기 시경의 시들은 사람의 감흥을 일으켜줄 수 있고 사물을 올바로 볼수 있게 하며, 남과 잘 어울릴 수 있게 하고, 잘못을 원망할 수, 잘못을 원망할 수 있게 하며, 가까이는 아버지를 섬기게 하고, 멀리는 임금, 임금을 섬기게 하며, 새, 새 짐승과 풀나무의 이름도 많이 알게, 되, 알게 한다. 공부하면 이렇게 되네요. 시공부를 하면. 10절입니다. 잠깐, 잠깐. 네. 자, 매니저. 어, 네 매니저! 네, 매니저. 순간대 전화. 네, 전화 받고 오세요. <웃음> 그런 건 묻지 말고 가세요. 공자께서 백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였느냐. 사람으로서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는 마치 담벽을 마주 대하고 서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11절입니다. 예다, 예다 하고 말하지만 옥이나 비단만을 뜻하겠느냐. 음악이다, 음악이다 하고 말하지만 종이나 북만을 뜻하겠느냐. 12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얼굴빛은 엄격하면서도 마음속은 여린 사람은 소인들에게 비유를 말하면 마치 남의 집벽을 뚫고 담을 넘는 넘는 도적 같은 자이다. 십삼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한 거울에서 겉으로만 올바른 듯이 행세하는 자는 덕을 해치는 자다. 행수님 얼굴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는 전혀. 십사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길에서 들은 말을 길에서 그대로 얘기한다는 것은 덕을 폐기하는 것이다. 15절입니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특히 살피, 어,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15절 비루한 선아이와 함께 임금을 손길 수가 있겠는가. 그는 그것을 얻지 못할 적에는 그것을 얻으려고 걱정하고 그것을 얻고 나서는 그것을 잃을까 걱정한다. 진실로 그것을 잃을까 걱정한다면 못하는 짓이 없게 되는 것이다. 16절입니다. 공자께서 그렇게 흔들면 올라프님이 노으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병폐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도 없어진다. 그것도 없어진 듯하다. 옛날에 과격했던 사람은 작은 일에 구애됨이 없었는데 지금의 과격한 사람들은 멋대로 행동한다. 옛날에 자신이 있다고 뽐내던 사람은 엄하고 모가 났는데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뽐내는 사람들은 성내며 남과 부딪친다 옛날에 어리석었던 사람은 정직 했었는데 지금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을 속일 따름이다. 17절입니다. 예, 곧. 28절에 26절에 도들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잠깐, 잠깐. 네. 매니저. 네. 나 어제 만나요. 너안만요 근데 공부할 때는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아니에요. <웃음> 우리 사부는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아, 그랬군요. 여기는 다른 곳이에요. <웃음> 남국에서는 좀 예. 네. 여기는 남극이 아니고 한국입니다. 한국 네. 뭐야?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따르셔야 돼요. 알겠어요, 펭수님. 그게 난 뭔지 모르는... 예, 모르니까 배우는 겁니다 싫어 아, 싫으니까 배우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듣기 좋게 말이나 잘하고 보기 좋은 얼굴빛이나 꾸미는 자들 중에는 어진이가 드물다 어, 딱 어울리는 말이네요 지금 18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줏빛이 빨간빛을 탈취하는 것을 미워하고 정나라 음악이 악을 어질게 하는 것은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하며 날카로운 입놀림이나입놀림이 나라를 뒤엎는 것을 미워한다. 19절입니다. 날개를 달고 있으셨네 우리. 아유 날개를 달으셨네. 곰이님께서 네. 어 잠깐만. 네. 매니저. 네. 네. 곰순는 언제 왔어 곰수님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방금 뭐 그저께 찍었던 영상 없었는데. 네 맞아요. 그때는 안 계셨죠. 오늘 자리를 바꾸셨네. 큰울러프님께서 자리를 이동하셨습니다. 네, 곰수님께서 누워서 이렇게 함께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곰수님은 왜 말을 안 하지? 아 봄날... 지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겨울잠이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봄이야. 아 그런데요. 봄날이 아직 안 오고 있네요. 봄날이 와야 되는데요. 곰수님은 봄이 없나봐. 그러니까요. 19절을 읽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말하지 않으려 한다. 자공이 아뢰었다 선생님께서 만약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은 무엇을 배우고 전하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무슨 말씀이 있시더, 있으시더냐. 사철이 돌아가고 있고 마음물이 자라고 있지만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사철, 예, 봄날, 봄여름, 가을, 겨울 사철. 20절입니다. 유비가 공자를 배려하였으나 공자는 병을 핑계로 거절하였다. 말을 전하러 온 사람이 문을 나가자마자 슬을 타면서 노래를 하여 그로 하여금 듣도록 하였다 네, 21절입니다. 21절은 조금 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긴다고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 자막으로 다 올리겠습니다. 밑에다가 22절입니다. 올릴 겁니다. 밑에를 잘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영상의 밑에는 글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종일 배불리 먹고 마음쓰는 데가 없다면 딱한 일이다. 장기나 바둑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것이라도 하는 게안 하는 것보다 낫다. 다시요 22절입니다. 종일 배불리 먹고 마음쓰는 데가 없다면 딱한 일이다. 네? 중요하니까요. 매일 배불리 먹고 마음쓰는 데가 할 일이 없다면 딱한 일이라는 거죠. 장기나 바둑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것이라도 하는 게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내가 좋아하는 20, 23절. 연어회다. 연어회. 알겠습니다. 연어회 어디에 있을까요? 23절입니다. 자로가 여쭈었다. 군자는 용기를 숭상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의로움을 최상급으로 친다. 군자는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다, 없으면 난동을 일으키고 소인이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다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 24절입니다 자공이 여쭈었다 군자도 미워하는 게 있습니까? 공자께서 예, 말씀하셨다 미워하는 게 있지 남의 악한 것을 들추어내는 것을 미워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미워하고 음. 용감하면서도 무례한 것을 미워하고 과감하면서도 막힌 것을 미워한다 사야 사야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야너도 미워하는 것이 있느냐. 남의 생각을 알아야 내세우며 지혜 있다 여기는 것을 미워하고 불손한 것을 가지고 용감하다 하는 것을 미워하고 남의 비밀을 케어 공격하면서 정직하다 하는 하다 여기는 것을 미워합니다. 저 무슨 질문 하실래어요 매니저. 네. 네? 같이 살러 갈래? 그러죠. 이거 끝나고 갑시다. 맛있게 먹어봅시다. 매니저, 우리가 매니저, 매니저, 네. 매니저, 네. 매니저는 뭐 음식 먹을까요? 네? 매니저 뭐 음식 먹을까? 네. 뭐 음식 먹냐고요 매니저. 닭도리탕 먹고 싶어요. 닭도리탕 다지못 먹었어. 네 그래요. 그럼 또 먹어요. 아유. 자 25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와 소인만을 다루기 어렵다. 여자와 소인만은 다루기 어렵다. 가까이 해주면 불순하고 멀리하면 원망을 한다. 마지막 26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40이 되어도 남의 미움을 받으면 그는 마지막이다. 이게 26절도 마지막인데 마지막이로 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이 40이 되어서도 남의 미움을 받으면 그는 마지막이다. 40살이 되면 존경을 받으란 말이겠습니다. 이렇게 26절을 다 모두 낭독했습니다. 17편 양화편이었습니다. 네. 구독자 분한테 할말 없죠? 아, 구독자님, 시청자님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눌러서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자, 빨리 인사해주세요. 펭수님. 잠깐만. 네네네. 잠깐만.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